아, 네, 안녕하세요. <웃음> 네,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네. 자신있어요? 네, 네. 금 네. <웃음> 날씨가 좀 덥죠? 네, <웃음> 너무 좋아요. 와, 네, 네. 진짜? 마스크 한번 벗어보실까요? 네. 안한번 벗어보시고. 네. 아, 맨날 여기 올 때마다 솔딱 벗은 느낌이야. <웃음> 네, 됩니다. 아, 참피해. 편하게 이렇게 보시고. <웃음> 어떻게 네. 나 빨개졌어. <웃음> 네. 벗어보시고요. 네 지금도 원래 뭐 이쁘긴 하신데, 뭐 예뻐도 더예뻐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이제 임무니까. 보면은 여기 눈가에 작은 주름들 음. 또 입술 주변에 이런 작은 주름들 맞아. 또 말씀대로 웃을 때 지는 네. 이런 큰 주름들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개선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잔주름이나 뭐 피부 개선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가지인데요 네. 그 중에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효과 좋은 방법을 저희가 스마일 리프팅 레이저라고 하는데요 스마일 리프팅 네. 아. 어, 음. 스마일 리프팅이라는 거는 이런 이제 압력을 주는 우리가 이제 진공 상태로 빨아들이는 그런 기구가 있고 네. 그 속에 이렇게 작은 바늘들이 있는데 네. 이를 밀착을 시킨 다음에. 이런 작은 바늘을 순간적으로 찌르고 그런 RF 에너지라는 것은 고주파를 만들거든요 음. 고주파를 피부 진피층에 이렇게 딱 주게 되면 은이 네. 피부 진피층에서 가벼운 응모가 일어나면서 그런 새로운 콜라겐들이 생겨나서 음. 피부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피부가 타이트해지면서 속에 그 콜라젠 성물이 증가를 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 눈가나 약간 이런 주름 같은 게 네. 어, 좋아져요. 네, 그런 잔주름들을 개선하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고요이 아. 어, 스마일 리프팅은 눈꺼풀이나 눈 아래 바짝 주름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스마일 리프팅 하나로 이런 지금 여러가지 효과가 다 나타난다는 얘기에요? 이 여러가지 효과라기보다는 네.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 니다 중개선, 피부통개선 아. 피부 탄력, 콜라겐섬유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탄력 섬유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밖에 있는 모공도 조금 줄어들고 맞아요 뭐 아, 아, 즘 마스크 네. 너무 써가지고 모공이 좀 늘어지더라고요 어 네. 네. 거기에도 좋구나 바마다 골고루 있는데 또뭐 음. 모든 게다 없어진다는 건 아니라 네. 골고루 피부가 좀 탄력 있고 팽팽해지는거 점차적으로 것이다. 점차적으로 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받아야 돼요 이러분몇 번? 네, 보통은 우리가 한세번 정도를 한 세트로 해서 네, 네. 보통 뭐몇달 간격으로 하는데 당연히 또 우리가 반응을 보면서 네. 그 결과를 봐서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좀더 하고 효과가 나쁘다고 생각이 되면 뭔가 또 다른 방법을 울사를 음. 뭐 하거나. 다른 뭐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좀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은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인데요 되게 간단네요네 그러긴 한데 그래도 좀 아프거든요 많 아파요? 네 맨정신으로 하기좀 어렵고요 수면 마취라그래서 이렇게 주무시고 할 거예요 아 그래서 한숨 푹 자고 나면 다 끝나 있을 거고요 끝나고 나면은 아주 작은 점같이 약간 멍이 들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아주 작은 마이크로 니들이는게 바늘이 순간적으로 찌르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이제 거기서 출혈이 될 수가 있고 음. 그러면 아주 작은 점 같이 멍이 들 수가 있는데 어. 뭐 아주 가벼운 화장으로도 잘 지워질 정도긴하고요또 아. 뭐 며칠 내면 다 멍도 없어지는 거죠 음,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 어, 이런 목주름도 이제 신경이 쓰이고요 특히 네. 눈가 이런 데가 많이 걱정했는데 네, 오늘 목까지 전차를 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도 크게 지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도 아주 크게 지장은 아, 없어요. 진짜요? 네. 뭐, 뭐 회복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하루 이틀 시간이 네, 아, 하루 이틀이요? 네, 아, 네. 그럼 저처럼 뭐 스케줄이 있거나 이럴 때는 딱이네요. 그래서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받기에는 아주 아... 편리한 방법이고요. 네, 물론 효과가 하루 이틀만에 나타나는 건 아니어서, 또 우리가 뭐 며칠 정도 이렇게 효과를 보면서 좀기다려봅니다 아, 그래요? 갑니다. 그러면은 네. 며칠 있다가 좀싹좋아지나요 재생이, 콜라젠섬유가 재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음 우리좀 1, 2주 이상은 좀 기다릴 수있어 아, 1, 2주 있다가요? 네 아, 기대되네요. 네 <웃음> 아니 왜냐면 방송에서도 스케줄들이 좀 들어오면 나름 가 나이에 비해 동안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응. 제가 집에서 홈케어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100% 홈케어로는 이게 렇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 뭔가 네. 산뜻하게 완성이 된다면 선생님 손케도좀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스턴을 다해가지고 네. 좋은 결과 있을게 알겠습니다. 바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됐어요. <웃음> <웃음> 네.